3세제불과 역대조사의 머무르신, 내려주신, 해 주신 이 말이요. 하신한 말씀, 반 글기라도, 한 말씀은 단어 한 개, 반 글기는 그죠? 화를 하시던 적 무슨 그런 간단한 말씀이죠. 이런 반거라도 오죽 중생이 삼계를 초월해서 생사유 끊기를 힘쓰셨으니, 위해주셨으니 이 말이겠죠. 삼세제벌의 역대조사가 그저 이렇게 남겨놓으신 말씀 한마디 어떤 법 방망이 한계라도 중생들이 삼계를 초월해서 생사에 거스려가지고 생사를 해탈하는, 그걸 위하셨으니, 위하셨으니, 고로 말을 하기를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했다 하시니라. 요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죠.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조사 부처님, 보살, 모두 중생들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일, 생사에 벗어나는 인연, 그거 위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중생 교화하시는 거지 딴건 없으시죠? 예. 만약 이 일대사, 생사에서 벗어나는 이 일대사를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일대사, 이 일대사는 말 앞에 서로 부딪히는 것 같다 말이 달려오고 내가 달려가다가 말하고 나하고 정면 충돌을 한 순간 요새 뭐 교통사고 일어나고 1초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납니다마는 저쪽 차하고 내차하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했건 말았건 딱 부딪히는 거는 1초도 안 걸리죠. 말하고 부딪힌다. 요거는 아주 짧은 순간. 뭐 조금도 거기에 분이 개교, 사량이 붙을 수 없는 흐물을 용납할 수 없는 고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이 공부하는 이 일을 말할 진대말 앞에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다. 말하고, 뛰오는 말하고, 뛰어가는 나하고, 탁! 부딪히는 것과 같아가지고또번개불을쩍하는그 그림자 속에 바늘을 끼를 끼는 것과 같이 상사했다. 조금 더그뭐 딴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바늘하고 실하고 가지고 번개불 깜깜하니까 번개불 밝은 고인간에 그 바늘을 끼끼려고 하면 딴 생각도 잘나서 그것들 틈이 어디 있어요? 네. 하태서 사량으로 알수 없는 것이며 너 있자는 구태여 안 새겨도 됩니다. 새겨도 됩니다. 네가 사량으로서 알수 없는 곳 해도 되고 네가 개교로 분별할 수 없는 곳 해도 됩니다마는 만너 있자는 그대로 뜻에 감겨 있고 사량으로서 알수 없는 것이며 개교로서 분별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새겨보니면 순하죠. 선바로이루되 말하되 이 법은 사량분별의 능이 알 바가 아니다. 이 일은 사량분별로 가지고 이론이나 또는 추측 상상 가지고는 알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거로 부처님이 저 영산회상의 끝머리에 다다라서 부처님 열만하실 마지막 마지막에 다달아서, 그러니까 법화경 회상이라고도 하고, 열반경 회상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네, 뭐 법화경 회상에서는 그 부처님의 살림살이 마지막에 다 내놓으셨다고 그래서, 영산회상의 끝머리, 예, 끝머리, 마지막이죠. 마지막, 끝머리에 다달아서, 360골절과 84,000 목유를 가져서 밑다이 쳐번지치시니 부처님의 살림살이 도파경 회상에서 완전히 중생 앞에 전부 하나도 감추지 아 않고 다 노출을 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360골절은 우리 인간의 뼈마대가 360골절이라고 그러죠. 8만 목이 우리 그 인간의 몸덩어리에 그 털어 구멍이 8만이라고 그러죠. 요거 다 내놓으셨다는 부처님의 살림살이 완전히 중생에게 다 내놓으셨다 밑다이처 본지 치시니 비록 백만대중이 부처님을 위호하고 있었으나 안자는 승당한 자안 사람은 오직가섭한사람뿐인니다가섭존자한 사람만이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바로 알았지 그 백만대중이 아무도 몰랐다. 진실로 알거라 이 일은 결정코 넌지 넌짓하지 않도다 넌짓넌짓하다. 이거는 뭐, 허름한, 어스름한 일이 아니다. 이어루만한 일이, 어스름한 일이. 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결정권 넌짓넌짓하지 않도다 만약 적실히 명징하고자 할수 있는, 참으로 바로, 적실히 이거를 밝히고, 징덕하고 싶구들랑모른지기 특단한 생각을 해 그 용맹심, 특별한 마음, 결정심을 내고 장부의 뜻을 발해서 종전에 한평생 세속에 있었거나 머리를 깎은 후구나 종전에 악지악해 내 분별심, 기원 묘구, 뭐 어떤 조사스님의 좋은 글귀 부처님의 그경전의 좋은 말씀, 기원 묘구, 선이다. 마, 도다, 불법이다, 뭐 하는 이런 아루마리 평생을 다 해가지고 눈 속에 본 것, 귀 속에 들은 것 이런 걸다 가져서 위험하다, 죽는다 여기 무슨 소득이 있는다, 손해가 된다 이거 돌아보지 말고 또 인아시비 또 도착할 수 있다, 도착 못한다, 깨친다, 못 깨친다 없는다못 얻는다, 얻는다. 사모치고 사모치지 못함을 돌아보지 말고 그거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대분노를 바라며 금강같은 날카로운 칼날을 분내서 한 뭉치 실을 빔해 한번 끊음에 어끊 일체가 끊어지되 한번 끊어진 다음에는 다시 상속지 아니한와 같으면은 그렇게 애를 쓰면은 우리가 가위를 가지고 실을 끊을 때에 뭐몇오하시라도 좋습니다. 뭐 열가닥이건백가닥이건딱 끊고 나면 가위질 한번 하면서 거기 딱 끊어지지 그 다음에 가위질은 뭐 자꾸 여러 번 해서 끊을 필요 없다. 딱한번 끊고 나면 다시는 다 끊어진다면 이런 게 안되듯이 공부를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태까지의 모든 아루마리, 들은 말 배운 말, 뭐 참선했다, 뭐 불법이 어떻다, 눈 속에 본 것, 귀에 들은 것. 참 이게 어렵죠. 내가 늘 우리 신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자리, 관광버스를 타든 시외버스를 타든 타고 가다가 낯설은 고장 가다가 간판 하나 눈에 딱 띄인 것, 간판 하나 눈에 딱 띄인 것, 이것도 한평생 지워지지 않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그 분별심, 식심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다투었던 말, 어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섭섭했던 거, 이게 하나도 안 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틀어져나가뿌려야 되는데 이게 안틀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의 망상이고 아주 말인데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곧쭉 똘똘 뭉쳐서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에화도하시는 분은 화도하시는 분에게 몰두해야 되는데 이게 과도는 물에 기름 덜 두시 위에 뱅뱅뱅뱅 덜고 가고 밑으로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언제 어떻게 싹이 텄는지 모르지만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다가 눈에 탁한번 비친 것도 수십 년이 되고 한 평생 안 떨어지는데 고의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서 다투는 생각 이게 어찌 떨어지겠습니까? 금생에 한 토막뿐만 아니라 두고 두고 익혀가지고 익어서 익어서 쌓여져 있는 이게 어느 때의 밑바닥이 드러나도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기려고 하면은, 여기에 고봉수님 말씀하시나, 이를 악물고, 피를 쏟으면서도, 그저 아, 용맹심 하나, 뜻한번결정하면 다시는 흔들지 말고 밀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하다가 허지부지 해버리고, 또 조금 하다가, 아이고, 요만하면 될 건가, 이러면 될 건가, 사진, 제주 다 피워가지고, 내 공부, 내가 흔들러가지고, 내 제주 내가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생에, 뭐, 귀에 들어온 거, 눈에 본 거, 이거 뭐, 다내버리고 분심, 결정심을 바해서 금강강 같은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한뭉치 시를 주면 한번 끊은 다음에 일체를, 일체가 끊어지는데, 한번 끊은 다음에 다시 상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통도사 극나감의 그 선방에 계실 때에 경복노스님이그늘그랬실까 부산에서 오는 어떤 처사님이라 그래. 사업을 하시는 처사님인데 집에서든지 정진을 애써 산데 간혹 가다가 극나감에 와서 이야기하시면서 앉아가지고 한 생각,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인정, 사정 없이 그 생각, 목을 끊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요그 처사님이. 그러니까 노스님께서 그처사간 다음에 무서운 사람이다. 선방에 앉아가지고 망상을 비워보면 더 재미있지요. 망상 따라가서 살살 따라가 보면 이 밑에 끝도 없는 참 재미있어요. 요게 살짝 고개 들을때에그 목을 쳐야 된다. 우리는 그게 지금 안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망상실직, 어느 틈에 망상 고개 들때그 망상 고개, 목을 딱쳐졌습니까이 용기만 해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망상이 목고개 살짝 치기들 때큰 망상 목을 딱 친다는 이 용기, 이것도 그 어지간한 연기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듯이, 이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 그 결정심을 낸다 하면은,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가슴 가운데에 공, 노노지와 호화를 할지가, 요거는 예도 어른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하셨어요. 공, 노노지라고 하는 거, 텅빈 모습이고, 허활할지도 빈 모습이다. 그러는데 청암사의그 회암스님, 청암사에 지금 비석이 있는 그 회암스님께서는 이걸 공노노지를 혼침이라고 하고 허활할지를 살란이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예도 옛 어른들의 다른 부스로선 사기에는 보면은 그 판단 잘 못됐다. 그 판단이 잘 못됐고, 공, 노노지도 텅 비다는 소리고, 허발 활지도 텅 비어버렸다는 소리지, 여기에다가 그때의 혼침과 산란으로 붙일 필요가 없다. 가슴 속이 분별 망상심이 다 끊어져 나갔는데, 무슨 여기에 혼침이 있으며, 여기에 무슨 산란이 남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에 글이 앞에 그리, 모든 찹산 한 칼로 두끈 내듯 견고한 마음으로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너무 혼침과 망상이 남느냐 그저 가슴 속이 시원하게 확 뚫인 상태 그것뿐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 속이 공노노지와 허활할지가 텅 비었고 텅빈 것이 허늘러서 탕탕연다서는 속이 탁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사호도 가슴에 맥히는 거, 걸리는 게 없어서 한 법도 다의 정의다함이 없는 것이 초생아이,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울음이 터지기 이전의 아이와 같다.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가지고 울음이 터지기 전에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울음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감정이 붙었다고 하는 표겠지만 울음 터지기 이전에 그걸 죽었다 살았다 남자도 여자다 무슨 분별이 거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을 연결을 시키보면 은 회암스님이 공노노지를 혼침이라고 했고 호화로 할지를 산란이라고 했다는 말씀이 모순이 된다는 거예앞에 것도 털어버리는 이야기고 요 뒤의 말도 완전히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슴속에 남은 게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로노지를 혼침이라고 붙이고 호활활기를 산란이라고 붙인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늘러서 사호도 메키고 걸림이 없어서 다시 한 법도 가입장에 담이 없는 것이 초생, 갓난아이와 더불어 다름이 없어서 차를 먹으면서도 차인 줄을 알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밥인 줄을 알지 못하며, 행하더라도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앉더라도 앉는 줄을 알지 못해서, 정식이 몰록 깨끗하고, 개교 분들이 도무지 다 잊어버려진 것이, 흡사인학, 기운이 있는 죽은 사람과 같이 상사하다. 분들이다 끊어져 버렸다. 그죠? 기절한 사람의 상태. 기절한 사람의 상태는 기절했다고 하는 그것뿐이지 죽은 사람은 아니지요 기운은 있지만 기절한 상태에서는 의식 상태가 작용 안 하니까 망상은 없지요 기절한 상태. 억제 비유입니다. 기운이 있는 죽은 사람과 같이 상사하며 또니 네 소목으로 조각을 한 것과 같이 상사하리라. 등상불 만들어 놨을 때에, 진흙으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나무로 조각하든, 어떤 물체 조각을 해놓으면 그건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감정이 없죠. 이렇게 공부를 지어서 요 차원까지 가면 이렇게 대리니, 이 속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와가지고는 문득, 손이 어거지고 발이 어거져서 마음꽃이 몰록 바람에 이 차원 가가지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게 잘못된게 아닌가 공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무에 떨어지지 않은가가 참 겁이 나서 모두 발발발발 발발 떨어버리고 도리어 후퇴해버리는 것 같아요. 요 마지막 겁이 지금 이야기가 되는 마지막 겁이를 넘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서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다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공에 떨어진다 공에 떨어진다 이게 공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무에 떨어진다 무에 떨어진다 이게 무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거 전부 망설여서 거기가 그 고비를 못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을 뛰쳐가면 은그 차원을 뛰쳐가면 은 마음꽃이 모를록 바람에 헌출의 시방을 비음이 돈는 날이 하늘에 걸리는 것과 같다. 요 빛날 여자는 걸린다. 그렇지요 고일이 이천 걸린 이그렇지요돈는 날이 하늘에 걸려다. 하늘의 중간에 이렇게 있다. 고일이 여천이라고 하아요 고일이 이천 걸린다. 뭐 화음경 왕복서에도 가면 은이 말이 나오면서 고일이 이천이란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돋다오는 해가 하늘에 아름답고 곱다가 아니고 걸리다. 이 걸리다. 이 돋는 날이 하늘에 걸리는 것 같으며 또 명경이 대에 당한 것과 같아서 한 생각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몰록 경각을 이루리니 여기에서 자기의 본래사가 끝날 뿐만 아니다. 오직 이 일대사를 밝힐 뿐만 아니라 위로 쫓아 저 모든 부처님 모든 조사의 일체차별 인어를 다다 밑들을 뚫고 이 말을 뚫고 밑을 뚫고 철두철미하게 다 알아버리며 불법이다 세상법이다 요 구별 없고 좋다 나쁘다 업이다 전부 한 덩어리를 쳐한 조각을 이루어서 등등 이문하고 이문 등등하다 시원스러운 마음이다 막 예도어른들이 어록으로 등등 이문을 시원스러운 마음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뭐 어떤이는 억지로 하면서 등등은 유고 이문은 무다 그러니까 유무가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한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이들은 군별하기를 앞에 등등 이문은 깨치는 순간이고 뒤에 이문 등등은 보임하는 걸 이야기한다. 막그 교과에서 그렇게 따지지만은 이것은 그때 뭐그 따짐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쪽 아 그래서 시원스러운 마음만 있고 있어서 엄숙하고 멀다 길다 세세낙낙 세세는 엄숙하고. 낙낙은 먼 모습, 긴 모습, 영원한 모습, 건 간간정정 요거는 깨끗깨끗하고 맑고 맑아서 그렇죠 그 차원은 엄숙한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은 영원의 시간이고 또그 자리 그 시간은 깨끗깨끗하고 맑고 맑아가지고 한낮 일 없는 출격진 도인을 지으리니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한번 뛰어나야사 바야 호로가로되 평생 참악한 지원을 저바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야 공부했다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공부했다, 참선했다, 노력을 했다는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